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허미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강사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현장에 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안전공제가 만들어지는 추진위원회부터 그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예방사업에 참여하면서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 강의를 하실 때 수강생들이 주된 질문과 많이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어, 아무래도 안전사고 발생 시에 어떤 그 적절한 대응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런 현장의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때 어, 집중해 주시고 또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시에 수강생들을 집중시키는 본인만의 노하우와 꿀팁이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의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그 어린이집에서의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의 방법과 또는 그러하지 못했던 어 반대적인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가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고, 고요. 그러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통계 사례 등을 활용을 할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꿀팁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보육 현장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그 안전공제가 어떤 통계도 사례들을 저희한테 그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전공제의 사례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영유아들의 안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활용을 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와 함께 매년 그 연계된 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와 보람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현장에 계시는 많은 보육교직원들께서는 많은 안전교육을 통하여서 물론 교육을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어, 보육현장의 어떤 그 사례와 또는 어떤 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어떤 교육의 노예, 내용들을 잘그 수강하실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교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런 사업은 많이 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어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해서 상황적 대처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공유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래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해서 현장에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던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안전교육 강사로서 영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교육 강사로 그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보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인데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그리고 부모님들 과정과 연계되는 안전한 그 보육 환경에 대한 예방을 위한 어떤 그 관심들을 어 모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모두가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 강사로서 생각하시는 안전이란?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교육 강사로서의 안전이란 무엇보다도 안전한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예방할 예방수 있도록 하는 우리 영유아들이라든가 보육교직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